네 안녕하세요. 예, 4인치 유선을 해놔라. 아예 그라인드 할 예, 여기 있웃나 예예. 예. 예. 아, 이거 뭐지? 이죠 제일 좋아요? 예 쓸만한데. 아 예. 그 결제는 계좌로제거요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랑 어 예. 습니다 사랑 고맙습니거사고뭔데니다 사랑 고는데 제대로 뭐고맙안되고안 되는데 이거. 고맙습니다. 어랑 고맙습니다. 사랑 자르습니다 사랑 고맙습니고 이게. 해다 고맙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아이고, 지난번에 하던뭐 교환 잘해는데 요번에 예. 히팅건 필요해가지고 히팅건사았거든요히팅이 요거 잘나가서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잘 돼? 열 잘나요? 예, 잘나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이바 예. 아, 장난해네이제 훈련사님. 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 어. 지난번에 사는 것도 안 되고. 이거 쓰시는데 안 됐어요? 네. 아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아, 바로 아, 바꿔소 아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예못들 네, 아니 일반 날에 맞는데 네이야 맞으니까 맞지도 않잖아요 지 이게 지금 지금 한두번 나고 세 번째 지금 뭐한 거는 장난이야 여나랑. 아 그럴 리가. 없네 이런 걸다 당신 공부 브라더스라고. 아니 진짜. 제대로 공부 알고 좀 찍었어. 아 정말 이제 바쁘사 뿌리 놓고 진짜. 맞지. 바로 먹가지고 직접 봐. 아. 여러분들 공부 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릴 입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일요일 새벽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은 이제 공구의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공구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법한 좋은 정보들을 소개시켜 봐 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가야 할 길이 한두시간 정도 됩니다 울산으로 가야 돼서 울산으로 가서 오늘은 공구에 대한 사용 설명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제가 이제 2시간 가량 운전을 해서 여기 지금 도착한 곳은 울산광역시의 삼산동입니다. 삼산동. 굉장히 이제 공구상가가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저도 구독을 해놨고 즐겨보는 리페어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공구 수리의 전문가분을 오늘 직접 찾아뵙고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공구를 파시는 분들도 그리고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시게 된다면 그런 공구에 관한 꿀팁으로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자 그럼 가 보시죠. 이제 도로 카팅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 여기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웃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 리페어맨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네. 계시는. 본인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전 네, 이름은 심현열이고요. 심현열 네. 사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네. 심현열 과장님. 네, 오늘 만났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공구 사용 시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정보들을 같이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항상 네. 손을 이렇게 펼치시던 공구가 네. 맞죠? 이렇게 아. 맞죠. <웃음> 굉장히 저도 지금 신기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새 거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잘안 된다고 가져오실 게있거것요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해주실 수 대부분 초기 분량은 거의 없어요 원래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이 습관이 있는 것처럼 뭐 원래 사용하던 기계처럼 사용하시면 새 것도 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쓰실 때브런데드전 네. 콘텐츠를 꽂고 나서 네. 작동을 하게 되면 RPM이 올라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최대 RPM까지 올라가는데 네. 시간이 있죠? 네. 시간이 있는데 절단석이나 이제 분석나 다이아몬드 날을 끼우고 나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은 RPM이 최대 RPM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올라가는 시간을 무시하고 갑자기 들이 되면 은모타 자체에 부하가 생깁니다. 진짜 5분 만에 태워먹을 태워 수 있고 5분 만에 태워먹을 수 있고 자 들으셨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7인치지만 4인치, 5인치, 6인치, 7인치, 9인치 할거 없이 유선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작동을 켜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를 장착한 상태인데 네. 일반 절단속 끼웠을 때그 부하수와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이제 초기에 보셨듯이한 2초 이내에 RPM이 올라는 속도가 있습니다. 네. 그 속도 내에서 갑자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최고 속도의 RPM을 모델이 못하고 그 상태로 부하가 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하루도 못 가서 네. 그렇죠. 하나. 그런 손님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그라인더를 새 거를 사왔다 한 지연정, 급하다고 바로 대지 마시고, 지금 리페어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RPM에 도달했을 때 사용하는 게, 네. 기계를, 오래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예. 역시 이렇게 이제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신뢰가 되고, 지금 보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랜드가 이제 보통 파트너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네. 나를 끼워서 네. 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7인치를 사서 9인치로 바꿔서 9인치를 꼽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9인치를 사서 9인치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그 인치와 9 인치의 차이는 머리 밑으로는 모터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양거를 제가 샘플로 두고 왔는데 네. 7 인치와 9 인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안쪽에 헤드 차이거든요. 7 인치 같은 경우에는 기어수가 촘촘하기 때문에 고속 회전이고요. 9 인치 같은 경우는 에 기어수가 큼직 큼직하기 때문에 저속 회전입니다. 그럼 안에 기어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어 차이가 있죠. 그럼 기어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또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와 진짜 지금 이렇게 직접 안에 기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분해를 해주신 상태거든요 그러면 안에를 열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7인치 기어고 네. 이게 이제 9인치 기어입니다 네. 그냥 보시면 이제 육안으로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두 가지 기어 보시면은 이게 네. 지금 7인치고 이게 지금 9인치란 말씀이시죠 네. 아 맞네 여기 보면 지금 두께도 차이가 나고 네. 요 기아의 간격도 요건 촘촘한데 네. 요건 좀 약간 널찍널찍하다 말씀이시죠 기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요 9인치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네. 큰 힘을 낼수 있기 때문에 9인치를 이제 다이아몬드 날로 작업을 해습 그렇죠. 해주세요. 네. 7인치는 고속 회전에 힘이 낮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 그라인더의 힘이기 때문에 네. 보통 금속 자르실 때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어의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 환경이 그라인더 날을 꼽아서 절단하는 작업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날을 꽂아서 이제 갈아내거나 돌을 자르는 작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충전 드릴을 이제 사 가셨는데 카본 타입의 경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또 간혹가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분은 이제 카본 타입의 네. 충전 드릴이고요 쓰시다가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가 수리가 한 번씩 할수 있는데 보시면은 카본이 뒤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모터 쪽에 양옆으로 위치해 있는데 어. 열어볼게요 예, 열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열어보시면은 네. 카본이 이제 양옆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카본이 거의 한 점을,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카본은 무조건 3분의 2, 3분의 2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3분의 2가 남았을 때 네.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네. 예. 왜냐하면 3분의 2보다 낮게 했을 경우에 힘이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 카본이 아무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3분의 2보다 적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원래 가진 힘보다 낮아질 수가 있다. 이건 네. 하나 기억하시고요. 네, 이 경우에서 이제 불꽃이 많이 튀기 때문에 네. 카본 달는 속도가 현저하게 빨리 이제 진행됩니다. 이부하도 보통 일반 사마발보다 부하도 많이 립니다 네, 기계가 무리가 많이 가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카본을 빼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기존에 이제 드라이는 카본 상태고요. 네. 그리고 새 카본을 그래서보게요세 네. 카본과 비교하시면 절반 3분의 2보다좀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이 상태에서도 보다탈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3분의 2보다 적어졌다고 느껴지면 교체를 해주면 좋다 교체를 해주면 좋다 예. 예, 교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시 끼워서 네. RPM 차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느낌을 한번 또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카본이 3분의 2보다 더 따라 있는 상이 많이 된 카본을 넣고 작동을 시켰을 때 RPM과 새 카본을 교체했을 때 RPM의 차이를 한번 보여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카본을 먼저 착용을 태에서 색을 네. 한번 보시면. 네. 야, 요즘은 이렇게 얘기도 다 해주네. 완전 <웃음> 좋다, 예. 네. 자, 이제 속도가 이 정도. 네. 지어야 네. 되니까. 자, 지금 이렇게 기존 카본 3분의 2 이상 따라는게 장착되었을 때 모습이었고, 새 카본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바꿔봐 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세카본으로 바꿨거든요 RPM이 과연 어떻게 됐지 한번또 보여주시겠어요? <목소리> 와, <웃음> 완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사소하지만 이렇게 바깥 줌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2, 3천 원만 들여서 자가로 카본만 교체하더라도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보셨으니까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 드릴이 카본 타입이면 사용하는 힘이 줄었을 때 카본을 먼저 한번 갈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충전 드릴을 네. 하다 보면 네. 요즘 나오는 브러시리스 모터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은데, 사갔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 이왜 이러냐?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부품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해주실게요. 브러시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다세트화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시형으로 나오면서 세분화가 이제 조금씩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초기 단계에서는 디올트 같은 경우에는 호일, 스위치 기판이 통째로 붙어있어요 그 고장이 많아서 손님들이 클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치, 그것도 비싸잖아요 네, 그걸 네. 네. <웃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다 이제 뭐 1년, 2년, 3년 무상 에이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스위치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네. 그 중에 큰게 바로 배터리. 배터리가 비중이 커요 아 그러면 지금 스위치가 네. 보통 잘 나가는 이유가 지금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해주시는 네. 거요 충전을 네. 수시로 해주셔야지 기계가 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의 양에 따라서 스위치에 오는 충격이 심하단 말이죠 네.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배터리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 전량한칸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칸이죠 그럼 한 칸이면 무조건 충전해 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세칸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화를더 많이 받습니다왜냐면은 이제 스위치 자체에서는 일정량의 그 출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배터리에서는 암페어수가 작다 보니까 이게 네. 작아지다 보니까 힘은 떨어지고 스위치에서는 힘을 끌어올라오는 건 네. 많고. 네. 예. 돌라는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자체에서 네. 기판에 무리를 주게 됩니요 어... 그럼 이제 내부에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수시로 해 주셔야 돼요. 아 어... 진짜 역시 일시... 오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와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마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브리스를주입해야 되는 경우나 브리스가 들어가야 되는 공구들이 많잖아요 네. 브리스를 도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구리스 아, 네. 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충이라는 개념이 맞긴 한데 네. 보충보다는 새로 교체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 아... 네. 대부분다 열어서 보충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싹 닦아내고 네 새로운 브리스. 교체로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럼 또 한번 열어서 네. 한번 뭘 봐주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브리스를 주입하는 입구를 열었고요. 이렇게 지금 닦아내지 않고 그냥 브리스를 주입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랑 완전 새 걸로 교체했을 때그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기존 브리스가 오래돼서 지금 검은게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게 보이는데 보통 이 상황에서 그냥 새 브리스를 주입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의 경우와 아예 새 걸로 교체하고 나서 사용했을 때의 경우를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이 기계는 이제 마케다 전용 브리스가들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전용 브리스스 울산 리스를사용하아 브리스의 농도가 중요하다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네새 구리가스가 들어가고 나서 네 닫아볼게요 네 이제 한번 공의전을 시켜보고 네 다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봉이선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네. 자, 이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 크면 좋네. 그리스가 기존에 있는 그리스가 그 있는 상태 네. 새 그리스를 넣는데도 새 그리스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웃음> 완전 100% 이었어요. 네, 사라지거든요. 네. 한쪽을 싹 닦아내고 네. 새로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네. 아 그러면 지금 뭐 지금 파괴한마 그리스 넣는 양 어느 정도 넣으면 되나요? 이이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딱이한통 아 정량이 따릅니다. 이야 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 딱 얼마나 사이즈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리스를 도포할 때 구리스를 도포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네. 자 그럼 색으로 이번에 한번 닦아내고 알아볼까요? 네자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닦아내시는데 닦아내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듯이끌어내면 될까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이 두꺼운 것만 닦고 네. 분해서 닦는게제일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볼트 4개만 풀고 빼고 네. 나서 세손재로 이제 닦아내시면은 아 어... 알겠습니다 아, 진짜 검은 검은 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와. 이게 사용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네. 다 분해하시고 네. 깨끗하게 다닦아낸상태잖아요이닦아다렇게다 네, 닦고 나서 세브리사 한 통을 네. 전부 다 주입하면은 가장 이상적이단 말이죠 네. 이제 네. 기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닦아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세월 한번 주입해 을 볼까요? 네. 네. 하실 때 네. 그 피스톤 간의 간격에다가 그리스를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 요 입구 부분에 네. 피스톤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주입해 주셨잖아요. 네. 맞죠? 네. 닦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끼리 부딪히는 상황이 좋죠, 좋죠. 그 상에서 황그 비스어 피스톤 나버리면 피스톤링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스톤 넣기 전에 그리스를 조금 넣어주시고 피스톤 넣고 네. 그다음 에 그리스도 발라주시면 네. 바로 그냥 유나 연 작용이 되기 때문에 뭐 원래 쓸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앞에 처음에 혹시나 다 분해를 하셨다면 피스톤 부분에 넣기 전에 조금 주입하고 넣고 나서 또 조금 주입하고 난 다음에 네. 볼트 4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넣으면 되죠 네다 <웃음> 네. 넣어볼까요? 네. 어 넣을 때또 과감하게 네, 네. 바로 경상도 스타일같습니다아 진짜 깨끗하다 그리스가 네. 원래 딱이상태에 묽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새거 사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맞죠? 네 새거 사면 이렇게 네, 있어요 근데 좀 쓰다보면 이제 더러워지니까 네, 이 구리스를 네. 전부 다 닦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야, 어차피 양으로 조금 남겨두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남겨놓고 이정도 넣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부어서 다 들어갈 정도? 네 굳이, 굳이 네. 안에 다 닦아서 넣을 필요 없이? 네, 다네다갈수갈수 없이, 없이. 이 상태로 잉? 이제 더부서 이렇게 조립하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사용하기 전에 공회전 좀 해주는 게 좋죠. 공회전도. 네. 네. 네. 이렇게 공회전을 시켜줘야지 네. 골고루 분포가 되니까 네, 맞아요. 분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리스를 주입하실 때 그냥 구리스를 추가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던 구리스를 깨끗하게 다 닦아내시고 네. 새 구리스를 그 기계에 맞게끔 정량을 정확한 양을 주입해 주시는 게중요하 네, 다 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컴프레서 이것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네. 올이 들어가는 타입에서. 보통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오일 타입 쓰신 분들이 많아서. 아, 많죠. 뭐 이때 유의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컴프레셔는 눕히시면 안 돼요. 오일이 들어있는 타입이 네. 오... 오일 네. 타입인, 오일 타입이 그부분시지면은 눕히시면은. 네. 그 안쪽에 있는 오일이 흘러나와서. 네. 세워버리기 때문에. 네. 그럼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돌린다. 네. 그러면 이제 휘스톤이 회전속도 고착이 되버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오해 하시고 모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많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그 벨트 부분을 손으로 들어보시면은 네. 꽉 끼는 현상이나 오면면 무조건 피스톤 헤드가 네. 굳어버렸다 고착이 됐다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도 혹시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해결 방법은 오일을 다시 넣는다거나 이제 WD를 뿌려야 되거든요. WD 네. 넣어요? <웃음> 그 헤드 커버나 지금 이쪽 마력 같은 경우는 볼트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이쪽에. 네. 예, 예, 예. 그 풀고 w 를 뿌려주면서 그 벨트를 풀시고요. 예. 벨트를 뺀 상태에서 그 풀리를. 예.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딱이 정도 움직였으면 돌려보시면 다시 돌아가요. 아 네. 살짝만 움직이시면. 살짝만 네. 움직이시면은 다시 이제 돌려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네. 네. 정상적으로 네. 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일 경우에는 절대 눕히시면 안 돼요. 이게 오일마개가 다채는것 같아도 여기 지금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일로 오일이 다 흘러내리면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돼버리면 네. 피스톤이 고착이 되거든요 고착이 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니까 네. 꼭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을 쓰시는 분들은 꼭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런데 이야기인데 네. 한 번씩 헷갈릴 때가있어요절단석을 꽂으니까 꽂히는데 네. 아니 이거 탈일 자를 수 있다고 해서 타일날 사갔는데 먼저 홈이 안 맞다 네. 이거 왜안 맞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도한번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큰 사이즈 16mm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다양한 날이다 네. 홀이 15mm, 16mm가 두 가지가 나와요 네. 보통 금속용이 이제 16mm이고 다이아몬드 네. 날은 15mm로 다리 이루어져 있고 네. 보통 보시면은 옛날 16mm 끼우시고 다이아몬드 날을 끼우시면 은이만두가 이렇게 헛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상태로 조립하도 되면 은 이제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라인더갖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이 잘못했다 네. 두 가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네. 이제 요즘, 요즘 보통 이제 필라자가 네. 15, 16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5mm로 위치하신 다음에 펠라에다 다이아몬드를 끼우시면 은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밑에 날을 꽂기 전에 밑에 너트를 하나 꽂고 네. 그리고 날을 꽂고 나서 이제 장군는요 너트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이 절단석, 철을 자르는 절단석을 꽂았을 때는 됐는데 마른 날이나 타일날을 꽂으려고 했는데 어? 안에 내경이 안 맞다 하실때는 안에 너트를 돌리면, 네, 돌리면. 사이즈가 네. 15mm도 되고 네. 16mm도 되고 네.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죠? 맞지막 네. 이제 양면에 있는게 15, 16, 9가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나오고 자 이번에는 어 열풍기인데요 히팅건이라고도 하고 선팅집에서도 많이 쓰시고 강한 열이 나오는 꼭 드라이기 같은 제품인데 이제 사용방법을 또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써서 고장이 나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실 수도 네. 있을까요? 그 열풍기 같은 경우는 생가하시고 바로 고장나니는 없고요 네.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장이 많은데 근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는 거의 고장이 없어요 보통 히터나 이제 모터에서 고장이 많은데 네. 모터 같은 경우는 에이물질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히터 이게 고장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예. 예. 이제 스위치를 1단, 2단이 있습니다. 네. 예. 보통 다 열풍기를 보시면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죠. 네. 예. 원래 원칙대로 사용하면은 예. 이제 1단부터 올려놓고 예. 2단으로 예. 올라가서. 네. 예. 때는 1단으로 며쳐 돌리고 바로 끄셔야지. 온도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네. 예. 원래 꺼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 쓸수 있는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야,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제가 써도 지금 바로 올릴 것 같고요. 네. 제가 쓰다가 꽂도 바로 될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안 좋은 습관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죠 그게,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네. 보통 이럴 때는 <웃음>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네. 바로 그냥 올려서 쓰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오래 쓰기 위해서는, 네. 안기가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네.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모델은 이제 기판 없는 타입인데, 네. 보통 히터 가면은, 보통 히터 교체해도 이제 다시 새로 수리해서 쓸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디지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올려놓고 끌 때도 이렇게 온도를, 온도를 내리면서 가야 되는데, 무치하게 되면 기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네. 근데 기판 교체하면 은 폐기가 돼요. <웃음> 이 기계는 기판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폐기가 맞다라는 결론이 네. 나오는 거죠. 그 디지털도 네. 이제, 뭐 보시면 일체형으로, 부품이 일체형으로 되어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수리비의 70%가 넘어가니까. 네, 넘어가니까 바로 폐기. 45월 만 돼서 이제 폐기또 세금을 될 사야 되는.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네. 히터만 따로 교체해서 써도 되는데 네. 그 디지털 있는 기, 기 있는 액정 거, 액정 있는 거는 LCD 기판, 네. 기판 네. 있는 거는 기판 네. 기판 이제 통으로 스위치라는 통으로 기판이나 통으로 가놔야 되니까 수리비가 네. 많이 나와서 네. 꼭 이렇게 습관을 올릴 때 단계별로 네. 끌 때도 바로 끄시는 게 아니고 온도를 좀 내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다가 네. 꺼주셔야지 이 열풍기라는 음.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와, 이것도 진짜 굉장히 사소하지만 네. 너무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15년 정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리페어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도 주고 계셔서 제가 한번 만나 뵙고도 뵈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공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를 드리면 네.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 정말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리페어 맨또 구독자 분들도 많으신가요? 저도 구독자분들다 네, 그래서 꼭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시게해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잘 찾아오신 이 예쁜 브라스님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그 네.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게 네.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저도 구독자 입장으로서 <웃음> 감사드리다 네. 네. 저도 지금 제 입장에서 이제 컨텐츠가 바뀌다 보니까 네. 이제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이제 복원 채널 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아, 맞아요 봤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더러워졌는걸 네. 깨끗하게 복원하시는데 항상 저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아직 그 영상들이 수리 영상이나 팁들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셔도 되고요. 제 채널 복원 영상 힐링이 좀 되니까. 맞 그렇죠. 힐링 돼요, 맞 힐링 돼요. 예, 네. 진짜 뭔가 막 다시 깨끗하게 되어버리니까 네. 대리만족도 많이 되고, 네. 맞아요. 많이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네. 계속 많이 좋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멀리 까지와서만나뵙는데 네.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너무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리편맨님 영상도 그렇고 제 영상도 항상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좀더 괜찮은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 리편맨이 되겠습니다 <목소리>